화면을 1080 으로 돌려보고 화질 1080 고화질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는지 구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80 입니다 1080 화면 고화질 10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1080 1080 이요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앞면의 앞쪽에 스피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뭐 이렇게 좋은 소리 성능은 좋은 그, 그 소리 성능은 아니지만 은 소리 수준은 아니지만 들을 만합니다 지금 잘 유튜브 영상이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속도 면에서나 뭐 다운로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속도가 네, 괜찮아요. 4770 그리고 사양을 한번더 시스템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성명 여기서 보이지 말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성 여기 보시면 4770이라고 써있습니다. 4770 4770이라고 쓰여있습니다 4770 4770의 메모리는 8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없는 상태고요 내장 그래픽 CPU로 지금 구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롤을 받아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이 드롤 롤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